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옥선생 입니다 어 이제 제가 시즌 1에 찍을 수 있는 레슨이 두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들어갈 텐데 사실은 총정리의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즌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이죠 어 제가 레슨을 하는데 어 이거를 꼭 영상에 올려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것까지 해라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 골프의 끝은 허리입니다. 저처서입니다 왜냐하면 딜리버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마스터한 골퍼는 상당히 스코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저희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 어, 저처 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맞추는 게더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 레슨을 드리고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시즌 2가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저처 골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이병 아니 뭐 제가 우려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시즌 마무리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윙을 하는데 뭐 사이드 블로우 다 좋은데 골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딜리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쌰 해가지고 허리로 그 곳까지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막그 옥천도룡기에서 옥극권 해가지고 허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교수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을 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신체 부위는 바로 골반니다 골반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파워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훌륭한 컨트롤 능력까지도 여러분께 제공을 합니다. 물론 훈련이 됐을 때, 그러면. 제가 지금 으쌰가 아니라 골반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 골반을 저는 지금 골반을 쓴 거예요 골반을 쓴 건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보면 여기에서 골반을 탁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오 지금 스윙이 약간 컴팩트한 느낌은 드는데 파워가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봐봐 이병옥이도 결국에는 골반 얘기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교습가가 생각하는 골반과 제가 말씀드리는 골반은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접근방식이 아예 달라요 왜냐하면 컨벤셔널 스윙은 낮고 길게 빼 코킹을 해서 이 상태에서 어깨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골반을 틀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스윙이 나가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어퍼 때리고 뭐공 위에 꼭지 치기 나오고 이런 모든 미스 샷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 방식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린 첫 번째 사이드 블로우를 연습을 했어요 그냥 옆으로 보고 치세요 그냥 뭐탑 볼라고 어떻게 하면 치세요 제가 막 그랬죠 왜 스윙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 사이드 블로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드를 본 상태에서 힘을 넣고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손목 오른손목을 젖히는 젖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젖혀 때렸더니 오 맞아요 사이드 블루라면 당연히 왼쪽으로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 쳐 볼까요 저쳐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 쳐 봤어요 그랬더니 나갈 것 같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와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갔죠 그러다가 아, 이젠 더 이상 눕지 마세요 하고 여기에서 허리를 세우게 해서 딜리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윙 방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속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1대1로 레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골반을 드리면, 이병욱이가 골반 쓰라고 해가지고 골반 썼더니 다 망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처 서로 어차피 저처 때려도 할줄 아니까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 보낼 수 있으면 스코어 좋아지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시즌 원을 마무리하고 를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드리는 골반은 꼭 주변에서 저한테 레슨 받는 분이나 아니면 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골반도 했으면 좋겠다는 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결정을 하고 드리는 겁니다. 골반은요. 골프 스윙의 꽃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허리는 뭐였냐? 여기서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차를 튜닝을 할때 엔진의 출력, 힘을 좋게 올릴 때는요. 밑에 있는 덜덜덜 떨지 않게 하체 보강을 하고 그리고 브레이킹 시스템을 강화를 한대요. 아, 차잘 달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잘 서야죠. 잘 달리게 하려면 일단 운전자를 보호하려면 잘 서게 해야 되잖아요. 잘 멈추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허리였던 거예요. 왜? 허리는 힘을 쓰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무리하게 동작을 하는 그러한 동작의 끝점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동차 개념으로 본다면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는 겁니다 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허리에요 물론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브레이킹을 칠때 골반이 돈다고 했어요? 안 돈다고 했어요? 돈다고 했죠? 그냥 일반적인 세단 정도의 엔진 능력을 뽑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골반 레슨을 드리게 되면 자, 보세요. 저쪽 골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몸이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에서 치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모양은,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봐왔던 서해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으로 뭐 터진다는 표현도 하고, 우측으로 밀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공의 결과가 나온 거죠. 아, 아무리 골반을 세게 틀어도, 마지막 동작, 마지막 브레이킹은 나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서 동작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자세에서 딱 잡고 젖힌 다음에 골반을 해도 지금 제 모양은 어때요? 이제 섰죠. 서게 되면 공을 굉장히 안정되게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골반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골반파 했었죠? 그래서 젖힌 다음에 그냥 골반을 팍 당겨서 끌려오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또 많이 드리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왜 그런지. 그래서 똑같이 사이드 약간 보고 젖혀 골반. 골반으로 골반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골반을 탁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둘 두리뭉실하게 드려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굉장히 디테일한 연습법도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오늘 하루만 어차피 내일 나가니까 내일 나가니까 여기에서 젖혀놓고 사이드블로 보고 젖히고 골반으로 이렇게 해서 공을 때리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내일 이 시간에는 진짜 재밌는 연습 방법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